미스티코티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어디든지 활용하기 좋은 플라워 키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키트는 미스티코티타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우리는 오늘 흰색으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플라워 키링 같은 경우는 완전 비기너 분들을 위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연습용으로 해보시기 좋은데요. 먼저 꼬리실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왼손에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손가락 앞으로 실을 걸어서 세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 그대로 실을 감아서 교차되는 부분 X자 교차되는 부분 딱 왼손 엄지로 딱 잡고 계속 눌러주세요. 흘러내린 실은 잘 감싸서 잡아주시면 우리는 여기 말고는 뜰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면서 바늘은 편하게 그냥 잡아주시고요. 감긴 실 사이로 바늘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대로 안쪽 실을 감아서 이때 바늘을 살짝 꺾어주시면 나오기가 더 편할 거고요. 손목을 살짝 꺾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바늘을 빼고 풀리지 않게 바늘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늘의 실을 연결해 준 거거든요.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 원형 코를 잡았고요. 짧은뜨기 6번을 뜰 건데 먼저 그대로 다시 한번더 이때 바늘을 살짝 꺾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약간 여유를 주고 들어가셔도 돼요. 항상 멀리 멀리 걸어서 손목을 꺾어주시면서 바늘을 빼고 풀리지 않게 다시 돌려주시고 지금은 짧은뜨기를 하기 위한 기둥을 세운 거예요. 이제부터 짧은뜨기를 뜰 건데요. 짧은뜨기는 이두 줄에 뜰 거예요. 자, 살짝 꺾어서 보여드리면 손가락에 감긴 실, 이 고리 보이시죠? 이 고리가 코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바늘이 코, 고리에 들어가서 그대로 실을 뒤에서 걸어서 내가 들어간 곳만 나와요 내가 들어갔던 데만 살짝 나오면 바늘에 두 줄이 걸려있는데요 이때 힘을 줘서 당겨주시면 바깥쪽으로 당겨주시면 늘어나죠 꼭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바늘 멀리 걸어서 손목을 꺾어서 빼고 빼주시는게 짧은뜨기를 하나 한 모습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다섯 번을 더해서 총 여섯 코를 만들 건데요. 비기너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할 거예요. 자, 바늘 그대로 꺾어서, 이때 들어가는 게좀 힘드시면은,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실을 눌러서 잡고, 잡고 바늘만 꺾어서 들어가 보세요. 훨씬 편하죠? 쑥 들어가서 그대로 엎어치기, 걸어서, 내가 들어간 곳만 나오는 거고요. 이때 당겨주세요. 내 몸쪽으로. 여유 지금 공간 생기죠? 이 공간 유지하면서 다시 멀리 실 걸어서 빼고 빼고 짧은뜨기 두개 만든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여유 주고 걸어서 빼고 빼고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기지개 켜고 빼고 빼고 이거를 총 6개를 할 건데 살짝 돌려보면 은 이렇게 사슬 체인 모양 보이시죠? 요두 개가 한 세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내가 지금 몇번 했는지 코수 셀수 있고요. 우리는 여섯 번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더 해서 이렇게 여섯 코를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 그대로 왼손에 세 번째 손가락을 살짝 빼주시고요. 그대로 짧은 쪽끈 당겨주시면 되는데 이때 오른손으로 여기 끈 있는 부분, 이 부분 코를 잡고 당겨주시면 훨씬 더잘 당겨져요. 자, 이 구멍이 없어질 때까지 당겨주실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네. 원으로 모양을 좀 잡아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일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2단을 할 건데 2단 하기 전에 우리는 원을 떴는데 여기 지금 벌어져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을 붙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빼뜨기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바늘 그대로 걸려있는 상태에서요. 첫 번째 코에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대로 쑥 밀어 넣어주세요. 자, 그대로 실 얹어놓고 바늘만 꺾어서 한 번에 빼고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짜잔! 이렇게 원형으로 모양이 예쁘게 잡힙니다. 이 상태 그대로 우리 2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슬을 8개를 먼저 뜨래요. 사슬뜨기는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걸어서 빼는 게 사슬 하나예요. 다시 한번 더. 둘, 이때에는 왼손이 내가 뜬 코를 따라가면서 뜨면 훨씬 예쁘게 뜰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그리고 몇번 했는지는, 자, 튀어나와 보이는 거 보이시죠? 체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늘에 걸린 건 세지 않습니다. 다섯 개의 사슬을 만들었고요. 우리 여덟 개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세번을 더해서 여덟 코를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지금 빼뜨기를 했던 여기가 첫 코거든요. 지금 사슬 세워져 있는데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코, 다음 코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래요. 두 번째 코첫 번째 코 아니고요. 두 번째 코예요. 바로 다음 코 여기에 바늘이 들어가서 이 상태 그대로 실을 걸어가지고요. 빼고 또한번 빼주세요. 그대로. 그러면 찰싹 붙으면서 첫 번째 꽃잎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꽃잎을 다섯 장을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그대로 다시 사슬 여덟 개 만들 거예요. 감아서 빼고 하나 이런 식으로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코 당겼을 때이 구멍 아니고요. 다음 코예요. 바로 다음 코에 들어가서 실 걸어서 빼고 빼는 게 빼뜨기. 자, 두 번째. 꽃잎이 생겼어요. 다섯 개의 꽃잎이 완성되었고요. 지금 보이시는 다음 거는 우리 일단 뜨고서 돌아와서 했던 빼뜨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뜨지 않아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실을 한뼘 정도 두고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여길 당기면 안 돼요 여기 당기면 다 풀리는 거고요 고리를 당기셔야 돼요 고리를 그대로 당겨서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돗바늘로 마무리를 좀 해줄 건데 자 여기 연결되었으면 그 다음 거 요게 이제 우리 마지막 빼뜨기거든요. 일단 끝나고 했던 여기에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그대로. 쑥 들어가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야지 여기가 붙으면서 다섯 잎이 좀 균등하게 이렇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요런 식으로요. 짠! 이렇게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뒤에서 살짝 이렇게 당겨서 붙여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 맨 처음에 시작했던 끈이 있어요 얘네 둘을 묶어주세요 풀리지 않게 한번 두번 묶은 다음에 숨겨주면은 훨씬 더 단단하거든요 숨길 때에는 자 여기를 포 뜨듯이 포뜨듯이 살짝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어차피 묶어놨거든요. 당겨주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은데 같은 방향으로 숨기지 마시고 반대 방향으로 포뜨듯이 숨겨줍니다. 살살살살 포뜨듯이 들어가 주시면 깔끔하게 뒤쪽도 뒷면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잘라서 모양을 다시 한번 내가 바라보고 있던 면이 바깥쪽, 겉면이에요, 앞쪽. 자, 이렇게 모양 한번더 잡아주시면 패브릭 소재이기 때문에 모양을 잡는 것과 안 잡는 게 차이가 크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모양 만져주면 은 이렇게 예쁘게 꽃잎이 딱 보여요. 응? 그러면 이제 연결링을 그대로 걸고 우리 고리, 자물쇠 고리도 걸어서 맞물려 주시면 연결이 바로 되고요. 그리고 리본이 어디 있을까요? 리본 리본은 그대로 접어서 또 삼각형으로 한번더 접어서 여기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벌려서 넣어주신 다음에 당겨주시면 예쁘게 리본이 붙습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초보자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는 키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